소니에서 플레이스테이션 VR2를 공개했습니다 새로 출시되는 PSVR2는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PS5의 듀얼센스의 적응형 트리거와 햅틱 피드백을 결합하여 VR 경험에 훨씬 더 깊은 존재감과 몰입감을 더할 수 있는 새로운 PSVR2라고 전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된 이 새로운 PSVR2는 감사하게도 옛날 버전의 막대기 디자인을 버려버리고 손에 잘 맞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PS5의 듀얼센스 컨트롤러의 최고의 장점이며 새로운 기능인 적응형 트리거 및 햅틱 피드백이 추가되어 몰입감과 긴장감을 향상시키고 밸브의 너클 컨트롤러와 비슷한 방식으로 손가락의 움직임도 구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. 기본적으로 컨트롤러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손가락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. 소니는 이 기능이 게임 플레이 중에 보다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. 컨트롤러는 또한 베이스에 추적 장치가 달려있어 플레이스테이션 카메라 대신 플레이스테이션 VR2 헤드셋 자체로 추적이 됩니다. 각 양쪽 컨트롤러는 아날로그 스틱, 그립 버튼, 트리거 버튼 및두 개의 입력 버튼이 달려있습니다. 그리고 왼쪽 컨트롤러에는 크리에이트 버튼이 있는 반면 오른쪽 컨트롤러에는 옵션 버튼이 있습니다. 소니는 이러한 새로운 컨트롤러의 시제품이 곧 개발 커뮤니티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PS5의 차세대 VR에 대해 아직 공유할 내용이 너무 많다라고 덧붙였습니다. 플레이스테이션 VR2는 지난달 올해 2월에 개발을 알렸으며 이때 새로운 헤드셋이 단일 와이어를 통해서 PS5와 연결되고 더 나은 해상도와 더 나은 시야를 제공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. 소니는 또한 올해에는 출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